부나다다 <뭐라다다> 아무튼 센지마 팡! <뭐라> 내려찍 팡. <뭐라> 내려찍게 팡! 내려찍게 팡! 나라가 슈슈! <뭐라> 아아부다다다 <아파. 뭐라> 보여 주지. 스매시, 펀치! 펀치! 펀치! 펀치! 펀치! 스매 펀치! 펀치! 펀치! 펀치! 펀치! 원, 투! 하! 샷! 보라다다! 나 이거 조절할 줄 몰라! 그냥 쓸게! <웃음> 마무리! 원, 투! 펀치! 징! 연속 공격! 징! <웃음> 아빠 충전해줘 아무튼 센 주먹 초전자 슈퍼 울트라 레이저 야! 마무리 펀치 찌릿할 거다 내려주지 나 찌릿할 거다. 테스트 좀 부탁하지. 컷! 스매시! 스매시! 원투 스매시! 초전자 슈퍼울트라 레이저빔! 보다다다! 이거 꼴사나운데. 예절을 가르쳐 주자 모속파니치! 에이. 날아가! 슈 하, 내려찍게! 펀치! 아빠의 의지는 내가 있는다 하! 안녕 아빠 눈 똑바로 떠야지 하! 부탁하지. 조준! 조준! 착격! 남은 목숨 몇 개더라? 충전해줘